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검 차장이 주재하는 대검 부장회의에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를1임 하겠다던 총장이 대검 부장회의에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에 대한 결정이 나기도 전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고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을 무시한 채그 아래 일부 과장들을 중심으로 전문수사자문단에 들어갈 후보군을 짰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이 후보군의 대부분이 총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일선 검사들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는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수사지휘를 부장회의에 이림하겠다는 총장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수사자문단 운영과 관련된 대검 예규에 의하면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사건의 수사 또는 처리와 관련해서 검찰청 상호간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검언유착 의혹사건에서 채널A 기자가 협박죄를 범했는지 여부는 기자간 대화 녹취록과 편지 등 증거가 다수 확보되어 있고 협박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법원의 판례로 분명하게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인 수사팀 검사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외부 자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 결국 이번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은 대검 예규에도 위반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런 의견은 저만의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 직접 감찰을 지시했을 때 이에 대해 비판했던 아, 박모검사 역시 비슷한 취지의 글을 아, 검찰청 내부 게시망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아, 박모검사는 이 내부 게시망에 올린 글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와 더불어 채널A 기자의 행위는 단독 일탈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언론사 스스로 기자를, 기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 취지의 자유의 한계를 논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라는 의견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총장이 스스로의 약속도 어기고 예규도 어기면서 소집신청권이 없는 피의자의 소집신청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무리하게 검언유착 의혹사건에 관해 수사전문자문단을 소집하려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사자문단 소집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19일 예정되었던 대검 부장회의 직전 대검 형사 1과는 이미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부장검사에 대해서 모두 혐의 없음의 취지의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서 대검 부장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부장들과 한창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팀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보면 이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부장검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기 위해 이렇게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위에서 언급한 박모 검사가 어, 검찰 내부 게시망에 올린 글에는 어, 이런,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이 혹시라도 수사 중단 등의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맞추어 수사팀이 수사를 종결할 경우 수사 미진이라는 언론은 물론이고 국민적 비난을 받고 대검이 수사를 중단하도록 한 조치의 배경에 대한 심각한 의혹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과 원칙에 눈을 감고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는 검찰의 행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수사 자문단이라는 이름 하에 검찰의 고질적 제식구 감싸기가 다시 이루어질 경우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